재색 안한 지점 오렌지 아 잠깐만 그 드립 아니죠?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먹고 싶게 왜 그러세요? 오렌지 나 과일 좋아한단 말이다 <웃음> 이게 지금 이비스에서 패턴을 넣으려면 좀 번거롭더라고요 이게 이비스가 패턴을 한번 삽입을 하면은 캔버스 바깥에 있는 패턴들은 전부 다 지워져요 그린 그린거 불러올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캔버스 외곽선에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보존을 못해요 그래서 이비스는 그 패턴을 넣기보다는 그냥 그리고 밑에 깔고 명함 넣고 기본적인거 하고 포토샵으로 보내서 패턴을 씌우는게 그쪽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후보정하기도 편하고 아니 편집할 때 그때도 약간 포토샵 쪽에서 패턴을 씌운 쪽이 좀더 원활하게 잘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패턴을 옮기는 것도 그렇고 이거 질감 이비스 자체에 제공하는 걸로 넣어봤는데 캔버스 바깥에 있는 이 위에 있는 패턴이 다지워져다 그러니까 패턴 넣는 동시에 그 캔버스 바깥에 있는 영역들에 있는 패턴들이 전부 다 삭제가 돼요 포토샵에서 그냥 무료 패턴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 무료 패턴 소스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p s d 로 하는게 하는, 하는 게 패턴 버전이더 완화래요. 그래서 이비스 쓰는 패턴을 넣기보다는 포토샵에서 패턴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포토샵으로 옮긴 다음에 포토샵에서 패턴을 넣는 게 훨씬 더그 편집할 때도 조 편해요. 구름 같은 것도 다 이비스 소스인데. 그래서 이렇게 웹툰에 적용을 한 거예요. 빠밤. 보통 얘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 정도 크기를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더 줄일 거예요.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웹툰 상에서 보여질 때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이컷 편집할 때 가로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. 그 가로 사이즈가 1500픽셀이면 그 캔버스에 맞춰서 가로, 아, 가로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더 줄일, 줄여서 칸을 씌워가지고 그 칸막이 컷이라고 그러죠? 컷을 그 네모 칸을 씌워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오픈 칸 분할을 따로 그렇게 구애 안 받고 그냥 가로 가득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세로로도 막 멋있게 약간 화폭의 그림을 담아내듯이 이렇게 칸의 경계가 사라진 거죠. 그런 구성 칸의 구성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오픈 구조는 그림 그려야 할그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긴 해요. 그러니까 좀 많이 그려야 돼서. 그만큼 배경에 뭐 많은 것을 쏟아 붓거나 그래야 하, 가능한 구성인 것 같고 가로 사이즈를 전부 다 활용한다 아니면 일부만 활용하고 네모칸을 씌운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<웃음> 오픈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배경이 촥 들어가면서 배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컷을 이렇게 그 선으로 딱 자른 게 아니라 그냥 쭉 배경이 연장성상이 되듯이 이쪽에는 산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좀 들이 들판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배경이 쑥 연결이 돼요. 한 3, 4컷, 5컷, 길면 5컷 정도 쭉 배경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선분할이 사라진 거예요. 그런 구성을 봤어요. 근데 되게 작화가 간지나요. 아주 그냥 쩝니다. 어 그래서 와 작가님 대단하시다. 그런 글 댓글도 많이 봤어요. 근데 완전 오픈은 진짜 송련자이용이긴할것 같아요. 내쭉 네, 열려놓고 그 배경을 연장성산으로 쭉있는 거예요.